인공지능 로봇들의 반란인 옴닉 사태를 해결하고자 세계 각국에서 모인 대원들과 분쟁 사태에 투입되어 옴닉 사태를 일당한 스킹의 세계관을 지니고 있는 오버워치는 블리즈컨 2014를 통해 해선과 같이 나타난 팀기반 슈팅 게임입니다. 당시엔 12명의 캐릭터들을 공개한 걸로 시작하였는데 무려 16년 만인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와 별개의 세계관을 내놨고 또한 기존의 블리자드의 무거운 분위기와는 달리 밝은 분위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FPS 장르를 선보여서 많은 팬들을 설레게 했죠. 오버워치는 기본적으로 하이퍼 FPS의 요소를 채용해서 기본적인 요소들이 극도로 단순화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무게의 유행 탄수가 무제한이라든지 조준이 필요 없는 기술이라든지 초보자들이 쉽게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또한 Q 스킬인 궁극기는 흔히 AOS에서 R 스킬보다는 격투 게임에서 게이지를 모은 후 사용하는 필살기 같은 개념으로 접근했고 체력 또한 자동으로 회복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맵 곳곳에 회복 키트가 있으며 무기의 반동도 적고 장전 속도도 매우 빨라 게임의 진행 속도가 2분에서 10분 사이로 매우 빠른 진행 속도를 보여주죠 또한 블리자드답게 이스트 그를 곳곳에 숨겨놨는데 게임 세계관들이 맵 곳곳에 암시되어 있고 특정 영웅들끼리 특별한 대화가 연출되는 등 소소한 요소들이 녹아 있습니다. 오버워치의 영웅들은 첫 공개 당시 12명의 영웅이 존재했고 2015년 3월 맥크리와 자리아가 추가로 공개됐고 2015년 7월 솔저76 공개 2015년 8월 5일 루시우 공개 2015년 9월 21일 정크랩과 로그워드가 공개되었고 한중 일의 캐릭터인 디바, 레이, 겐지가 2015년 11월 7일 공개되면서 현재까지 21명의 영웅이 존재하고 블리자드는 정식 오픈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영웅이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한 게임에 모두 같은 영웅을 플레이하는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블리자드는 2014년 11월 발표 당시 오버워치의 개발기간이 채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블리자드의 없어진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타이탄에서 많은 소스들을 인용했다고 볼수 있는데 프로젝트 타이탄은 지난 2010년 블리자드의 스케줄이 유출되면서 프로젝트 이름이 드러났고 2013년에 발매가 2016년으로 연기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2014년 블리자드에서 공식적으로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고 발표하여 정보도 없이 사라져버렸지만 오버워치의 소재로서 재구성된 프로젝트죠. 실제로 개발진 등과 테스터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게임은 팀포트리스2의 심즈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화풍은 픽사와 스타크래프트2의 인게임 시네마트를 섞은 듯한 느낌이었다고 하니 오버워치와 연관이 깊다고 할수 있죠 이런 프로젝트 타이탄의 제작진으로 알려진 팀4의 주요 개발진들이 오버워치에 참여를 해서 많은 면들이 넘겨져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오버워치의 맵중 하나인 아노비스의 컨셉아트는 0 9년에 작업되었고 트레이서, 라인하르트, 리퍼는 실제 타이탄에 등장하는 클래스라고 하네요 하지만 타이탄과는 별개의 게임이며 오버워치는 타이탄보다는 가스 스톤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시네마틱과 인게임의 격차가 매우 좁다는 건데 실제로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 시네마틱 팀이 캐릭터 디자인과 맵 디자인에 참여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오버워치는 말도 정말 많은데요. 많은 이들이 장난으로 베타 초기만 해도 고급 시계라고 불렀는데 아시아 베타 테스트부터는 베타 당첨자들이 매우 적어서 엄청난 불평이 쏟아졌는데 더불어 예약 구매자들이 당연히 베타 테스트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 유저들은 예약 구매자들에게 베타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걸 보고는 대대적인 예약 구매 환불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에서 일부 BJ 등 스트리머들에게 우선적으로 베타 권한을 부여한 것도 논란의한목을 했다 할수 있죠 그리고 오버워치는 오버워치라는 이름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이 오버워치로 이미 상표가 등록되어 있던 것 블리자드는 상표 사전 신청자인 이노비스 랩과 사전 합의에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이노비스 랩 측에서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고려되었고 훗날 다시 합의를 해서 현재 오버워치라는 이름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피해갈 수 없는 논란이 존재했는데 바로 팀포트리스2와의 표적 논란입니다. 초창기엔 토르비온 등 논란이 매우 심했는데 블리자드에서 인터뷰 때 이런 대답을 하면서 입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 등이 점점 소개될수록 계속해서 티포트리스를 표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남겨두었으니 속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동영상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그밖에도 트레이서의 한정판 피규어 사태라던지 여러가지 숨어있는 이스트그 등의 재밌는 이야기거리 등들이 있죠 블리자드가 16년만에 발표한 새로운 세계관 기존의 블리자드의 분위기와는 다른 밝은 분위기 블리자드의 새로운 장르 도전 그리고 많은 재밌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는 블리자드의 야심찬 신작이죠 현재 PC방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5월 21일부터 정식 발매가 된다고 하니 많은 기대가 되네요 여튼 여기까지 오버워치였구요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들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